힘겹게 가방을 올리는 지옥 아여기안 쓰는구나 근데 에어팟 거기다 넣어놨는데 잃어버리진 않겠지? 응 음, 아마도? 오징어, 탈질 보세요 탈질 이거 맛있다 좀고는가 먹으면 이제 지 너무 이런 이렇게 아침에 다시 와.. 이게.. 을 거예요. 게 이게, 음. 음. 이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끄럽다 야, 음. 아, 너 이름도 얘기하이아니 밀가루 맛이 안나 지영이 음. 어, 필요하면 하나 더달라고 어차피 우리 3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어 맞아 맞아 그거 우리가 예습했잖아 나 계속 있는 거 같잖아 <웃음> 어디 뭐 숨치러 어, 가는 사람들처럼 조용하세요 가야 되니까 저 같이 해. 다시 와. 아니 얼굴은 왜? 어 제대로 되지마. 아아 접시 <웃음> <아빠! 웃음> <웃음> <웃음> 작은 거 하나 달라고 해도 괜찮아. 아 어차피 이거 밥 덜어 어. <웃음> 먹게. 골고루 먹을게. 면도 주고? 아 이거 언니꺼 거, 언니꺼 거 뜨는거 아 차돌박이도 그게 진짜 크다 아빠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? 아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웃겨 재능 충이었던것같아 진짜 맞아. 근데 잘 못해 동작이 잘어갔죠 아닙라 아, 그 울어, 아, 그러 니까 너무 열심히 해가 하니 생각 을 몰라. 막 전주를 저 처럼, 내데 메뉴판 하나만 보여 드릴까요메뉴나전만 이래 한 번만 더. <웃음>